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한시도 잊지 말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냥 미제가 전쟁이 도왔으니 물러난다면 우리 인민 내무 장력은그 개를 한순간으로 놓지 않고 민족의 수원인 적통일 대업을 겨우 이룰까여 말겠습니 우리의 위협은 정당하며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 대니 어. 하늘을 무섭게 0개1 0 있습니다. 미개가 핵무기를 0들면우면우리전과는 완전히 전히달정0개1 0 0리1 0 핵무기 타격으로 0 0개 100개, 1 0 0지 100개, 1 만들 것입니다. 개1 0